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어린 시절 식충식물을 키워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식충식물이란 곤충 등 작은 동물을 잡아 소화시키는 기관을 가진 식물로 양분의 일부를 얻고 있는 식물입니다. 잡는 방법에 따라 세가지로 나뉩니다. 포충낭을 가진 종류 포충엽을 가진 종류 점액을 분비하는 선모가 있는 종류 포충낭을 가진 종류인 퍼포리아는 잎과 함께 줄기에 커다란 통을 만들어 꿀을 분비합니다 꿀냄새에 모인 곤충은 포충낭에쏙 들어가지는데요 곤충은 소화효소가 있는 액체에 퐁당하고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포충엽을 가진 파리지옥은 곤충을 사냥할 수 있는 덫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덫에서 나온 유인 냄새로 덫까지 유인한다고 합니다 유인된 곤충이 덫에 있는 자극털 3개 중 2개를 건드리면 덫이 닫힌다고 합니다. 소화시간은 7일에서 10일이 걸리며 소화가 되면 다시 덫이 열립니다. 점액을 분비하는 선물를 가진 끈끈이 주걱은 샘털 끝에 효소와 산속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은 끈적끈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벌레가 끈적끈적한 액체에 붙잡히고 효소에 의해 소화된다고 합니다. 처음 식충식물이 오면 7일 적응 시간을 보내후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포화 상태인 식충식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크기의 화분으로 바꿔줍니다 자갈을 넣고 상토를 넣어주세요 퍼포리아는 포충랑 안에 흙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세요 조심조심해서 뿌리가 안 다치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파리 지역은 자극털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서 심어주세요. 최대한 잎을 들어 심어줍니다. 끈끈이 주걱은 가끔 세 개가 오는데요. 잘 분리해서 심어줍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점액에 최대한 흙이 안 묻게 해주세요 이제 화분 표면에 이끼를 심어야 하는데요 이끼를 심으면 물이 잘 빠지고 건강상태 확인 벌레잡이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흙이 없는 절벽 돌에서 채취해야 곰팡이가 안생깁니다. 채취한 이끼를 심어주세요. 흙이 있는 잎은 부추로 털어줍니다. 많이 묻었네요 식충식물은 일주일에 물을 두번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환경은 비슷하지만 마이너스 0도 이하 온도는 안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세요 햇빛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합니다 아침은 햇빛 오후에는 그늘인 곳에서 있어야합니다 습지 생물이다보니 습도를 60에서 90%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중식물이 말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닐로 습도 유지를 해주시면 건강해집니다. 작은 비닐 하우스 느낌으로 해주세요. 바람도 잘 통해야 합니다. 송곳으로 위에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미니 비닐하우스 만드는 영상도 업로드하겠습니다. 벌레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가끔 집에 돌아다니는 벌레 잡아주시면 됩니다. 액체 비료는 분갈이 할 때만 잠깐 줍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